네 반갑습니다 플루토스 강사 엑시아입니다 7월 23일 비트코인 차트 살펴볼 건데요 음, 이제 주봉, 지금까지는 좀잘안 봤던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어제 말씀드린 거에서 크게 큰 관점에서 변한 건 없죠 없지만 어제 이야기하지 않았던 걸또 이제 오늘 이야기하면서 점점 음, 이야기들을 맞춰가는 건데 오늘은 일목균형표를 좀 가져와봤습니다 볼게요 지금 잘 보고 계시죠? 잘 보이시죠? 채팅으로 잘 보이시죠? 음. <웃음> 보고 계신 빌트인 되어있는 건 일목균형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일목균형표고요 일목균형표에서 아마 어... 저희 같은 플루토스 강사홍 콩콩이나 권율아빠 같은 경우, 지디 같은 경우는 일목균형표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인데 저는 그렇게 좀 애용하지는 않아요 <웃음> 그 일목균형표 보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걸로 주봉에서, 위클리 차트에서, 위클리에서 일목균형표의 이 시세가, 시세라고 이야기 표현을 하는데 일목균형표에서는 구름대 그리고 이거 일목균형표 원전에서 이거 구름대가 아니라 또 저항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저항대를 완벽하게 돌파하는 순간은 큰 상승에 대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따지고 보면 주봉에서 시세가 구름대를 벗어난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봉 관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흐름상에 이큰 흐름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작을 발판을 마련했다라고볼수 있는데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됐다고 하면 와 진짜 상징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 소리는 아니거든. 이렇게 간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지금 주봉에서 전환선 아홉 개 캔들이니까 구주죠. 구주 9주. 구주 아홉 개. 지금을 포함한 아홉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러니까 제일 낮았던 여기와 이 고점 여기에 가운데 값이 이게 이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요 전환선일 거예요 그렇죠 이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어 6월 말 6월 말에 바닥 만들었던 7,200 정도 됐죠 가장 고가인 13,800 정도 됐을 거예요 여기 가운데 중심선 이 중심선이 전환선인데. 전환선을 이탈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좀 크죠. 중심을 버티지 못하고 있다. 일목균형표에서 중심은 좀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렇게 보시다시피요. 어 이날 이 지난 주에 이탈을 해서 지난 주에 넘지 못했고요. 종가가 여기서 이제 그 중심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라는 거. 그렇다면 26개 캔들인 기준선. 기준선까지는 가격이 이제 시세가 열려있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구름대 지지도 받지 못했고 이건 후행스펜인데 후행스펜은 이 시세랑 이걸 그대로 옮겨 놓은 거죠. 26개 전에 이 구름대에 대한 시세, 시세가 시세 시세가 구름대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거고 구름대 하단까지도 꽤 많이 열려있는 걸볼수 있어요. 하단이면은 대략 한 8천 정도 선까지 볼수 있는데 그 전에 기준선, 기준선이 26개. 기준선은 이제 좀 지난 다음에 올라가게 될 거니까. 홍보하고보한다면보한다면 기준선은 아마 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뭐 이거 좀 따, 따져보면 한 언제 올라갈지 좀알수 있을 건데. 그, 요 부분, 요 부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음, 다른 부분 제가 잠깐 뮤트로 좀 할게요. 주에서 그래서, 음, 기준선이 8600 정도 선에 현재 와 있습니다. 여기가 있죠? 8600 정도 선에 와 있다. 하지만, 보다 장기 관점에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그럼 뭐예요? 우상향할 건데, 조정은 아직 안 끝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라 거잖아요. 주봉상. 아직 조정은 안 끝났다. 얘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조정력 폭이 좀 아직 열려있을 수도 있다. 차트상, 기술적으로는. <웃음>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일봉에서 살펴보면 일봉에서는 군대 안으로 지금 양운 안으로 양운 양운 음운, 음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 이 전환선이 우하향하고 있어요. 우하향하면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역전 현상이 일어났죠. 역전 이 장기 장기선인 기준선이랑 전환선이 이렇게 크로스를 이루면서 역전현상을 이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개선들 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구름대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조금은 하락 하락 혹은 횡보 하락 혹은 횡보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아, 맞아 보입니다. 구름대 상단은 지금 11200정도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만 보면 될것 같고요. 일목은 후행스팬이 전환선에 지금 닿아 있는데, 시세를 지금 돌파했어요. 시세 돌파했다는 거는, 이게 지금 모멘텀을 사실을 나타내줍니다. 모멘텀. 즉, 26개 전의 가격과 지금의 가격을 비교를 했을 때, 26개 캔들 전의 가격보다 지금 낮다는 거는, 뭐요? 예 지난, 지난 것보다 낮다는 게 그게 하락 중이라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 모멘텀이, 모멘텀 지표 많이 아시죠? 모멘텀 지표가 모멘텀은 아마 보통 한 20일짜리를 기준으로 쓸 건데 이게 뭐예요 이건? 26일짜리 모멘텀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오늘 뭐 방송할 때좀 참여하시면 자세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시세는 현재 여기 있고 지금의 가격은 여기 있다는 라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 가격보다 지금 낮게 있다는 라 거니까 지금 여기니까 과거보다는 이만큼 내려왔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은 약해져 있는 상태다. 1일봉 일봉 차트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일목균일목균형표는 이제 끌게요. 이렇게 보고 작대는 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봉. 주봉에서 봤을 때이 어, 요, 요, 요 캔들 7월 초 6월 말에 만들었던 이위 아래, 위 꼬리는 굉장히 길고 몸통, 바디는 굉장히 작은 음봉 캔들을 좀 주목해 봤었는데요. 계속 저항으로 작용을 했었어요. 이 캔들 자체가 이탈하고 난 이후에 이탈하고 난 이후에 저항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걸알수 있고 큰 음봉 은봉, 음봉이 발생된 이 종가 가격도 지지선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종가가 그래서 가격을 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우측에 지금 나와 있죠. 중요 가격은 어제도 주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선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은 제 기준에서 봤을 때 1185달러입니다. 이 주봉, 이 주봉의 종가예요. 딱 마감했던 가격. 이후에 4시간 차트, 1시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영향을 미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지난주에 올라가지 못했던 마감 가격이 있습니다. 이 가격은 외워지게 돼. 계속 보면 1760을 외우세요. 여러분들도. 이 가격은 1591입니다. 이 가격은 1185 지금 현재 가격은 1591에서 1185 사이에 갇혀있는 상태라고 다 보면 됩니다. 지난주 캔들의 범위죠? 지난주 이 양봉캔들의 레인지 지난주 캔들 범위 내에 현재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는 이탈 방향으로 좀 봐야 될 거예요. 이탈 방향, 이탈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사이드웨이 횡보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다 더 길게 보면 아까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일목균형표에서 이야기했듯이 주봉의 전체,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하단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해 무게가 실리는 건 맞아요. 맞죠? 하지만 보다 더 단기 관점에, 단기 관점에서는 행보의 추세로 보겠습니다. 더큰 관점에서는 하락에 대한 게 맞지만 단기 관점에서는 행보. 그거는 일봉에서, 일봉이나 아니면 더 작은 타임 프레임에서 이야기가 될 건데 여기 표시가 다돼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요게, 그 주봉상의 레인지를, 어 배경 색깔로 칠해놓은 것이고요. 지난주에 시작은, 이게 지금, 오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만, 아직 장이 마감이 안된 거잖아요? 8시 54분이니까. 여기서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약 5분 뒤면. 이미 안 좋지. 이미 좋지는 않죠. 은봉이다, 이겁니다. 금봉이고 지난주 캔들이 이 색깔 칠해진 회색으로 색깔 칠해진 있는 부분이에요 월요일날 시가가 주봉의 시가였을 거니까 그죠? 여기 위클리 오픈 해가지고 만 591로 월요일날 아침에 시작을 딱 했다 이거죠 이번 주 시작이에요 이번 주 시작 그리고 지난주엔 어디서 끝났냐면 지난주에 끝난 건 여기서 끝난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캔들이 캔들 범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가운데 부분으로 이렇게 딱 중심을 나누면 중심 밑에 하회하고 있어요. 그 중심선도 또 기, 중심 가격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가격은 약만 자, 가게 만 1388달러입니다. 비트맥스 비트맥스 거래소 기준이고요. 그리고 거래소들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주봉 체크를 한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종가들은 그 과거의 종가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라걸알수 있습니다. 저희가 월봉, 월봉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월봉으로 보면, 월봉은 아직 체크를 안 했지. 월봉으로 보면 월봉의 종가가 최종적으로는 중요 가격이 1백7 6 1이에요 월봉상. 이거 이제 월봉의 종가, 주봉의 종가 뭐다 겹치겠지. 월봉은 더큰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만7 6십일을 상향이탈하기 전까지는 고가를 높인다. 고가는 지금 여기잖아요. 어디야? 아, 되게 멀리 있어요. 한만4천 가까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도전하러 가는 거는 그이유 문제가 돼요. 지금 현재 여기 밑에 있는데 여기까지 간다로 이야기하는 약간 좀 너무 성급해. 그래서 만7 6십일 넘으면 그때 가서 보자. 올라갈 수 있는지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봉상 그래서 주봉의 그 범위는 지난주 주봉의 범위 내에 현재는 있 있고 그마저도 지난주 주봉의 중심 밑에 있다 라는 게 지금 포인트죠. 4시간 차트에서 보면 음 이렇게 언제지? 7월 21일 날 주말에 흔히들 이야기에는 페이크 아웃 휩소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올라가요 700 7 1,761 여 넘어가서 이렇게 마감까지 했었어요 4시간차트 그러나 일봉에서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일봉상으로는 꼬리로 표현이 됐다라는 거죠 휩소입니다 이렇게 종가 이렇게 마감해 마감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 가격 주봉에 Monthly resistance. 그러니까 그 이게 왜 마감을 했냐면은 얘가 올라갔으면 어떻게 되냐면 월봉이 올라간 거예요. 월봉이 월봉 위로 이거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마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 시간 차트, 휩소가 있었고 더 짧은 차트 볼게요. 짧은 차트 보면. 가격 패턴으로는 역헤드앤숄더가 조금 의심이 되죠. 역헤드앤숄더가 의심이 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하면은 맥라인을 렉라인을 어디로 줄까 이거예요. 어디가 그러면 헤드앤숄더 패턴의 특성상 이렇게 지지받아야 되는 중요 지지선들이 되게 의미가 크단 말이에요. 이탈하면은 완성이라고 하는데 뭐 어디냐 이거예요. 어디냐 이거? 이거는 헤드 앤 숄더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기보다는 패턴으로 패턴 관점으로 좀 살펴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오히려 옆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옆으로 가고 있다 얘가 옆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요 7월 18일 날 7월 18일 날한 11시 경이었네요 11시 경도에 큰 상승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 녀석이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휩소 나오면서 매도세를 분명히 확인한 거예요. 이거는 일봉 차트에서, 일일봉 차트에서 방금 보셨듯이 윗꼬리로 표현된 것처럼 매도세가 분명히 있다는 라걸 나타내줬거든요. 이렇게 거이 올라갔는데 음봉 자체가 더 컸잖아요. 매도세가 더, 매도세가 분명히 있다. 그 만, 만 칠백 육십 인근에서는 매도세가 발, 발현이 된다라는 걸 확인시켜 줬던 부분이고, 지지선도 분명히 있죠. 돌파를 했으니까. 지지선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지금 갇혀있다. 여긴 주봉 그범위내에 있다. 라고 볼수 있고요. 또 이걸 어거지로 또 이야기를 하면, 단기 단기 관점에서는 주봉의이센터인 저희가 체크했었죠. 만 388달러. 거기가 지금 현재는 플립, 플립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플립, 플립 가격이죠. 이거, 뒤집어지는, 뒤집어지는 가격이에요. 지금, 한, 시간 3 0분 봉, 그러니까,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해가지고서 볼 거는 만, 삼백, 8십 넘는지 보겠죠. 뭐. 그렇다고 해, 하더라도 여기 넘는다고 해서 간다! 이게 아니래니까. 아니에요. 여기 넘으면 결국에는 여기, 이 위까지 보는 거예요. 이 위까지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요, 변동성이 요정도 되면 은난 난 마진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거예요 마진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좀덜 무섭잖아 <웃음> 그리고 약간 뭐 여기서 마진 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약간 살짝 어, 스릴도 있고 약간 도박성도 있고 하니까 마진 하시는 분들은 어, 배율 높일 수 있어서 좋아한단 말이야 <웃음> 저도 해봐서 알아 <웃음> 여기 지지선이고 여기 넘어가면 여기 배율 살짝 높여 가지고 어 들어가 볼까 이렇게 할수 있는 자리가 자리다 이겁니다 이런데 올라갈 때 되면 지금 보면 한 시간 차트에서도 종가를 계속 넘지 못하고선 있는 거볼수 있죠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면 캔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정말 롱 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만큼 그거 고배우를로 하지 말고 그냥 재미삼아서 하십시오 어차피 추세가 없는 데서 열심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자 이번에는 일목균형표를 봤으니까 오늘 아, 장이 시작했네 9시가 되면서요 역, 역시나 음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목으로 시작하고 있고 주봉부터 지표 몇 개를 좀더 볼게요 위에 보는 지표는 RSI고요 RSI 지표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 보에 이때보다 이 당시보다 이 당시가 뭐 비슷하게 이거 이거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도 지금 하락에 대한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볼수 있겠죠 상대적인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아까 손님 안녕하세요. <웃음> 근데 이 여기 이게 이제 CCI를 기준으로 만든 제가 여기저기서 소스를 참고해서 만든 지표 카페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뭐 이런 거 지표를 만들만한 능력은 안 되고 어디 해외 사이트에서 카페 가지고 온 건데 소스를 보면 주봉에서 우리 일본 일목 균역비에서 조정에 대한 조정의 가능성을 좀 열어뒀었잖아요. 그렇죠? 역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이 빨간불 들어왔더니 이게 이제 하, 빨간색이 오버, <웃음> 오버, 솔 오버, 오버 보트. 과메수. 그단 말이에요. 그죠? 과메수 상태에서 빨간불 들어온 거는 이때 이후 처음이죠. 주봉이. 이 당시 에 그러니까 얼만큼 올랐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올라가고선 이 정도인데도 안, 쉬어, 안 쉬어간다 라고 생각하기 조금 무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조정으로 좀 계속 생각을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이유 조정도 어느 정도에 대한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조정을 이야기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물론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이 못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많이 못가 이렇게, 이렇게 쉬었다가 좀 옆으로 좀 갔다가 이렇게 가야 여기, 여기 회소가 돼야지 또 올라가지 그럴 거라고 좀 보거든요 일봉 일본 보면 일봉에서도 보면 여기서 과거에 한번 올랐던 이런 대세상승장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기 이제 대세상승장이 2016년 이때잖아요. 아, 이 트레이딩뷰에서요. 지표 검색이요. 제 이름 검색하면 됩니다. 엑시아, 엑시아라고 검색하면은, 음, 여기서 거 알려드릴게요. 검색하세요. 이 엑시아, 엑시아. 검색하면 트렌드 크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트렌드 크로스, 엑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추가하시면 돼요. 유지표입니다, 이거. 일봉 보면요, 로그로 보면 좀볼수 있겠지. 좀잘 보이 려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보이죠. 보면 일봉상 이 과매도 상태에서 나오는 이 신호는 나름 잘 잡아주었어요. 잘 잡아줘요. 하지만 이 어중간한 데서 나오는 신호는 조금 물음표.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이 이 지금 트렌드 크로스라고 만든니 저희가 지금 이 참고하는 지표에서 나오는 과매도 상태에서의 상승 다이버전스 지표는 내, 가격은 내려가는데 이 녀석이 과매도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런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데. 그렇죠. RSI도. 상승 다이버전스 나오고, 요렇게. 지금 이거는 비트코인 가지고 하는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현재,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알트코인들. <웃음> 지금 그런데 일봉상, 일봉상 아직 과매도권에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물론 계속 내려가고 있, 있다라는 거는 여기보다 여기가 여기가 지표는 낮다라는 거는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는 계속 발현 중이다라고 좀볼수 있겠죠. 그죠?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는 현재 어, 있다.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과 매도권으로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다. 제대로 된 조정은 아직까지 한 번도 보여준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부 그래서 4시간 차트도 보면, 4시간 차트는 그런가? 4시간 차트도 이렇게 4시간 차트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4시간 차트는 4시간 트렌드, 4시간 자체 이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니까, 4시간 이런 트렌드를 얘기하는거죠 이 전체 트렌드는 4시간 트렌드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봤을 때, 여기, 이걸로 볼까요? 이렇게 과매도권 불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이 어중간한 데서 불 들어오는 거는 특히나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때 어중간한 데서 불 들어오는 건안 끝난 걸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여기랑 이런 부분이랑 여기랑 좀 비교를 해서 보면 좀좀더 내려갈 것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오히려 저점을 조금 살짝 이탈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면 그래 여기도 보면 어, 여기. 그렇죠. 여기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더 높죠. 얘가 이렇게 되고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가격이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저점이 깨지면서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가격으로 따지고 보면 대략 뭐한 8,700 정도, 8,700 정도 여기선. 8,700 정도에서 지표는 분명히 이렇게 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게 되면 4시간 차트에서도 지표상으로도 다이버전스랑 뭐 이런 것들통 해서 상승신호가 보인다 이거죠 지지선 뭐 이거는 뭐 그때 대봐야 아는 건데 아무래도 아직 조금 더 여유가 있어 보여요. 4시간 차트 1시간 차트 이렇게 보면요. 1시간 차트에서는 상승의 가능성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승의 가능성은 좀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여기 상승 가능성 보여주고 있고 지금이랑 여기랑 좀 비교를 해서 보면 비슷한 위치가 아마 저는 여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한 시간 차트에서 그럼 뭐 이때도 잠깐 올랐지 여기게 잠깐 잠깐 올라죠 이렇게 올라 이렇게 <웃음> 이렇게 깨지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러고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좀 참고해보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시간 전에 지표들 지금 조금 이 상태에서는 RSI 자체도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어 하락 가입보로 씁니다 조금만 올라가도 지표가 올라갈 거니까 가격이 못 올라가고 조금만 지나도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 이렇게 되느냐 깨지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횡보를 하느냐 횡보하면서 이렇게 지표가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런 문제가 될것 같은데 뭐, 지표 때문에 이 가격이 영향을 받는 거 그런 거는 아닌, 데 지금의 이 흐름 자체를 비교를 하는 거죠. 여기랑 여기랑. 지표 가지고. 아무래도 좀 편, 편리하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게.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주봉. 조정의 폭이 좀 열려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봉. 일봉. 마찬가지. 아직까지는 완벽한 과메 도꺼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4시간 차트. 마찬가지. 하지만 1시간 차트 단기적으로는 오를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죠 단기적으로는 오를 가능성을 보여준다. 30분 차트. 30분 차트에서는 하락하고 있는 하락 채널. 하락 채널이 발견되고 있다. 하락 채널 있죠? 하락 채널 돌파하고 나면 주봉상, 주봉의 그 레인지, 범위 상단까지 혹은 월봉의 종가 저항까지. 월봉 종가 저항까지는 열어둘 수 있을 것이다. 하락 채널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리고 완전히 월봉 종가를 넘어서는 만 760일을 넘어서게 되면 상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고. 아직까지 지표상으로도 단기, 단기 지표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단기 차트에서는 이미 하락가입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차트에서는 그래서 저는, 오늘 내일 정도는 그래도 아직까지 큰 변화보다는 오르더라도, 오르더라도 만 760, 넘지는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여전히 횡보 관점으로 좀볼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락에 대해서 좀 신호는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락에 대한 신호가 오히려 더 많다. 그리고 마진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이라면은 1388달러 여기 1388 1388달러 이탈시에 단기 매매를 시도해 볼 수는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는 게 조금 좀 겁나잖아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오히려 깨질 때숏시 아마 조금 더큰 수익을 낼 수는 있을 겁니다. 이런 휩소 조심하시고요. 역지전 시점까지는 항상 사랑입니다 항상 걸어놔야 돼. 여기까지 보고요. 어 오후, 오후 5시 정도 5시쯤에 하는 정규방송에서는 그 알트코인이랑 어, 이런 것들 좀 살펴볼 거예요. 좀 알트코인을 좀 살펴봐야 될 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좀 길게 했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본 금방 올려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